할로겐 사양의 스포티지 QL인데요 현재 검사 통과가 되지 않는 불법 LED 제품이 껴져 있는 상태입니다 LED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광량 개선과 더불어 검사 통과가 가능한 LED로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준비한 제품들은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스포티지 QL 더 볼드용 순정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스포티지 QL은 할로겐 또는 HID 사양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더 볼드가 출시되면서 LED 사양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오토레벨링 디바이스의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은 할로겐으로 HID나 LED로 변경 시 반드시 필수적으로 달아줘야 검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외 순정 방수 커넥터 및 순정 편을 사용하며 스포티지에 맞게 배선 재단 및 마감도 확실하게 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차량을 리프팅 후 우측 후륜을 탈거하고요. 알코올을 이용해 장착면을 클리닝한 후 디바이스를 장착합니다. 외부로 노출된 배선은 홀게이트 튜브 및 전기테이프를 감싸 배기나 브레이크의 열로부터 배선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홀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시켜주고요 배선은 앞좌석까지 들어오게 되며 순전 라인을 따라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고정하였습니다 접지는 링단자를 사용해 메인 접지에 물려줬고요 네열 그리스를 도포한 후 탈거했던 휠을 장착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주고요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할로겐 라이트를 탈거하고요.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스포티지 만큼 라이트 디자인 차이가 큰 차종은 아직 못본것 같습니다. 역시 풀 LED답습니다. 할로겐에서 l e d 로 변경시 라이트 커넥터도 컨버전 해줘야 합니다. 모두 14핀으로 외관은 동일해 보여도 LED 구동에 필요한 배선이 없기 때문이죠. 손정품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홀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튼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 역시 꼼꼼하게 마감 및고정시켜주었고요 깔끔하죠? 신품 라이트를 장착합니다 LED 고정에 필요한 실내 배선 작업을 마친 후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모두 잘 작동하네요. 새거했던 프론트 범퍼를 조립합니다 이제 공차 상태에서 코딩 작업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설치된 레벨링 디바이스의 영점을 인식시켜주는 작업입니다 고정 코드 여부도 확인합니다 깨끗하게 잘 설치되었습니다 보호 필름을 재고 라이트 조사각을 확인합니다 현재 측정된 값은 우측 상향으로 많이 틀어져 있는데요 신품이라 하더라도 조사각이 맞지는 않습니다 서스펜션 노화 정도, 타이어 크기, 차체 자체의 미세한 차이 등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제조사가 의도하는 밝기 구현 및 선행차량 눈부심 방지를 위해 조사각 조절은 필수입니다 조절 후 확인한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입니다 라이트 점등시 모습을 확인해볼까요? 좌측은 작업 전 불법 LED 제품, 우측은 순정 풀 LED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광량 개선은 물론이고 풀 LED 헤드램프로 바뀌니 차의 인상이 확 달라 보이네요. 대체 큐다 감사합니다.